너무 무 국민카드 대박 국민카드 올릴 국민카드한테 오, 인사 오지게 박아야돼 샵공짜샵 사골국수 9 0원 공짜 샵 사랑해요 다 마셔라 제가 장난한 그래서 너 근데 확실히 비 먹잖아 미끌, 미끌한 느낌이 있어 그 느낌 알아? 몸은 잘모르겠딱 어. 입에다가 머금고 넘길 때 약간 미끄덩? 다른 물보다 약간 미끌거리는 느낌 없어? 진짜, 진짜 멋있어? 그 느낌 있긴 있어 이 <웃음> 아니 더웠어. 저 사람 왜 뛰어? 그거 안 했으면 웃겼어. 그니까. 너 이거 텔레프롬 거 있을 거야 진짜로 너는 넘버가. 센터포인트 실놈입니다. 우리 짐값 한 가자. 하나하나 볼까요? 저희가 한 시간 정도 탔거든요. 418바트. 얼마야? 우리가 50바트 드렸으니까 468바트. 근데 아까 뭐200 얼마 찍으셨는데, 아까 아저씨가 더 찍었어. 그 여러 중간에. 번 찍었어. 어한두 아 번인가 우리가 냈잖아. 폴비용을 찍고, 폴비용을두 번을 찍고 쓰잖아. 서 우리가 아까 갖고 그 봤던 네이버 블로그보다 그래비 업데이트 됐나 봐. 음, 보니까. 그러니까. 여기에서 더 나올 수 있어. 근데 우리가 50만 주니까, 막 당황하신 거 아니야? 당황하던데. 그렇지? 집까지 사실 찍었던거 아니야? 형? 어떡해 우리 호갱이야 호갱당했어 맛있어! 코코넛 스무디 연유 사슴 들어간 금방에는 시럽이 듬 들어간 수박 스무디 맛있기를 바랬고 메뉴판에 없는 쏭땀을 시키긴 했지만, 쏭땀을 줄것 같은 느낌이긴 해. 이건 뭘까? 먹는 물 맞나? 잡채면 같은 걸로 넣네. 내가 고른 면이 이건가봐. 판이 <목소리> 없는 히든 <휘둘베일>. 면. <목소리> <목소리> 먹어봐. 먹고 생일에 나을먹음면 먹을 거기다. 나도 처음 먹어봐. 나도. 아, 먹어봤구나. 나도 <목소리> 음. 어때? 김치 같아? <목소리> 그래? 되게 김치 같아. 약간 액젓 넣은 어 진짜 액젓 맛이 나네. 액젓 넣은 김치 맞나. 근데 왜 김치 같다고 하지 알겠어. 응, 응. 되게 상큼한 그냥 비크림 푸드시 먹으면 될것 같아. 오케이. 응. 두영이다우영이뭐먹을거고두스스쿱프스쿱 음. 아, 응? 이렇게 코르라는코 아. 같아. 투스쿱 아. 할까? 어, 스쿱두스코두 스코프, 두 스코프, 두스스 Oh, okay. <웃음> <웃음> okay, <놀라> 아, 오케이. 테스키지 없어서. 오케이, 이스완. 아, 누텔라젤라또 먹을까? 그럼 나 이거. 빼고 나지. 어, 하나. 여기 하나 먹어. 아니, 두, 두 가지잖아. 네. 하나는 바나나. 바나나? <놀라>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바나나, 바나나 키우는... 젤라또 원 누텔라 어... 젤라또 원 되게 yeah. 어, 작네 나왔어 근데 이게 1 0 0만원면 살짝 비싼데그러기나네 <웃음> 근데 우리나라도 뭐 싱글킹이 한 4,000원 하니까 맞아 어우 간지러워 물이 묻었어 물 주신다 땡큐 코건카물 맛은 어때? 좋아 이렇게 하면 한국 돈으로 얼마지? 130원이면 5,200원 싸다? 사실 테이크에 응. 이거까지 했는2 0 0원 한국에서 최저 8,000원 줘야 돼 8,000원에 6,000원 한 응. 노래 여 기가 한국 인지 태국 인지 Step 1, We u f r t h e Go In r i s t The Sun, Step 2, o Some g o Some Food i n You, Step 3, o Grow Hard o u t What You Want To Be, Step 4, Everybody Just Do i t Wake Up, t o d a y s Go n n a b e a g o o d d a y w a k e up t o d a y s g o n n a b e a t a s e s g o n n a be a good day, t o d 도 y s world i g o o n e a n y a t e t e it a l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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양제 같지 않아? 예약했지롱 어디로 가야돼? 근데 풀이 가짜야 어? 진짜야 Oh. Uh... 와, 이쁘다. 너무 럽게 생겼는데. Okay. o k a 진짜 여기는 값어치를 한다, 그치? 값어치 를 한다고 y Okay. o 이만원이안왔구 진짜 10만원이 넣었을 것 같애 응. 처음... 네요첫 그냥 찍어볼까 카드? 어. 뭐 어. 저렇게 작은. 어, 맞아, 맞아, 네, 되게 쾌적한데, 그러니까 연예인 이 되게 많아 광고가 진짜 많다. 전체가 다 광고네. 우리는 지금 피어21을 갑니다. 피어21. 20일. 피어21의 역사를 알아? 넌 알아? 넌 어, 아직 물어본 거야? 내가 어떻게 알아? 태국 사람도 아닌데. <웃음> 태국 사람 아니었어? 너 내가 태국인 줄 알았니? <웃음> 태국인 줄 알았지? 피어21은 5층으로 바로 가면 된대요. 아찔한데? 어. 카드 한번만 보여줘 아, 우리 500값 충전했어요 500값이면 저거 10개 먹을 수 있어